2021년 2월 26일 스타도 고우!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바로바로 미.. Hey 헤매.. 이렇게. 어... 잠깐. <웃음> 세다 세다. 야채니 <여전히> 세다. 지인다. <웃음> 치겠다... <웃음> 여기 어딘가에 있어서 지금 여기 분명히 방금 전까지 하더라도딱 여기다. 와! 돌리지마, 아 돌리지, 마, 돌리지 마.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가!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어? 아! 아, 잠깐만! 아! 와, 잠깐만. 아! 아! 아! 와 아! 아! 엄청 아! 잠깐 아! 아! 가팍팍 아! 아! 래막와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것도.. 와... 와... 잠깐만요 할머니 잠깐만요 어? 할머니 혹시 거기 계세요? 와..기운이 그때보다 더센데 여러분들 두 분이 계십니다. 이전에 한분 할머니 혼자 계셨으면은 지금은 두 분이 계세요. 할매. 잠깐만. 혹시 계세요? 거기 계세요? DUGH! 어? 잠깐만요, 한 잠깐만요 한네. 따님이랑 같이 있습니까? 혹시 따님이랑 같이 있어요? 누구지? 뭐라는 거야? 방금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저한 달라고 하셨죠. 제가 담배를 드리겠습니다. 자. 담배 움직이지 마시고 그냥 태우세요. 자, 편하게 태우십시오, 알매. 제가 저한테 방금 전에 뭘 달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저한테 태우십시오. 아,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담배 덴베 드리겠습니다. 담배로 조금만 화사. 아니 아니요. 할머니, 잠깐만요. 제가 원하시는 거 해드렸지 않습니까? 자. 와, 나 기운이 이상세다. 자. 아버지 담배 여기 있습니다 c o m 어. 어, 누구세요? 잠깐만. 아, 저 앞에 못움직겠서 다리. 와. 와. 밖에 누룽지 키우. 누군가 지키고 있어지. 할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편하게 해 주십시오. 예, 들어오십시오. 자, 오늘은 저 얘기 듣고 나갈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은 얘기를 듣고 듣고 가고 싶습니다. 왜? 예? 뭐라고요? 다시 한번. 혹시 앞에 있습니까? 문 앞에. 어디 계세요? 잠깐만요. 화나신 건 아니시죠? 그냥 장난치시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할아버지하고 같이 계시죠? 예, 네, 나쁘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장난은 여러분들, 이제 다 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자 이제 그만이요. 뭔 소리야? 끄는 오히려 제가 들어, 산자에 기운이 들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나가지도 않고 뻑이고 있으니까 지금 밖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오셨어요? 자! 혹시!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신 건가요? 혹시 그러신 거예요? 생전에 고동이 좀 불편하셨거나 어떤 지, 앓고 계셨던 지병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신 거예요, 혹시? 혹시 대답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시?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러신 거예요? 할머니 그러면은 제가 혹시 대답하시기 뭐 하시면 무슨 행동으로 보여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예. 혹시, 여기에, 지금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할아버지하고 같이 계신 아, 할아버지, 두 분이 같이 계신 거 맞죠? 혹시 저 이전에 한번 왔었거든요? 혹시 저 기억하십니까? 할머 그러면 혹시 돌아가신 게, 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니면은, 혹시 지병? 혹시 알고 계시던 지병이... 있... 아, 생전에 좀 무슨 지병 같은 걸 앓고 계셨구나. 그러면은, 지금 같이 계시는 분, 그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부부셨던 거죠? 그건 대답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냥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뭔가 좀 말보다 사정이 있으시겠죠? 어, 제가, 가긴 할 건데요. 어, 혹시, 자식들 계시죠? 자식들 안 계세요? 어저 그럼 그냥 나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혹시 더 드려드려야 할 말이 있을까요? 저 나가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어, 그때는 꼭 제가 좋은 음식이라도 하나 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음, 요, 음. 음. 음. 아 죄송합니다. 저 불러드리고 싶은데 제가 저기. 가사를 잘 모르겠습니다.